숨 참고 러브다이브 아유 그거좀 그만 불러 아유 랄랄랄랄라 시끄러 시끄러 와주르키는 와주르트르키 형은 그거를 몰라 트렌드를 아유 그 트렌드 를 몰라. 야야야야야인이 성인 쟤또 잘하고 있다 아 진짜 잘해 네? 안녕하세요. 아, 어이, 잘 지냈어. 어이. 어. 아, 상민이 상민이. 어, 아, 반가어라 아, 망원경 들고 별 보러 가야지. 뭐? 별 보러 가야지. 별을 보러 가? 어. 여전해. 지금 대낮에? 네가 적재도 아니고 무슨? 아니 대낮에 무슨 별을 봐? 아. 넌뭐 혼자 키득 키득 대고 있어? 어? 어 적재 너무 내 취향인데. 나랑 별 보러 가지. 일로 와요 가운데로 어, 같이 네, 가자. 네. 어. <웃음> 좋아합니다. 야 이거. 너는 이거 몇 년째 입고 있는 거야? 아이 평생 입을 거야 아유, 그래서 아직도 외계인은 믿어? 아외계인 무조건 있죠 아 외계인이 안 믿어요? 주변에 누군가이거 숨기고 있잖아요 뭐를 숨겨? 아, 알고 보니까 이분도 외계인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나는 좀 일리가 있다 그쵸 형이 말을 믿어? 내가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쵸 맞아요 오. 아니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거야 지금? 맞아 어? 아니 아니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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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어, 어렸을 때나 침대에서 나 자려고 하는데 어. 창문 앞에서 약간 누가 좀 지나간 거같은거 그거 너희 어머니야 엄마는 외계인? <웃음> 엄마는 외계인이라는데? 엄마는 외계인? 네. 그게 엄마는 외계인이야 그 봐봐 아이스크림 있는 중에서 엄마 외계인이라고 나오니까 엄마는 외계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치? 경험을 토대로 나온 거라고? 무조건죠 외계인 무조건 있어요 생각해봐 원숭이로 사람이 증화하는 거는 이렇게 짧은 사이에서 말이 안 돼요 사실 누가 봐도 약간 외계인 아니면 좀뭐 좀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빨리 증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계인이 있을 거예요. <웃음> 무슨 말이 필요 없지만 이해 안 해도 외계인이 무조건 있어요. 네가 외계인 아니야? 아니 아니 외계인이 무조건 있어요. 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아. 사람밖에 안 산다는 게좀 말이 안되긴 해. 아니 우리 다 사람이지 뭐가. 그 밖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밖에 뭔가 있다. 아, 한라산 좋아하더니 결국 미쳐버렸어. 그래 성인아. 나 알잖아. 어, 느낌 어, 알잖아. 어우, 너무 좋아. 그래. 아니그 저기 어린 왕자라는 책 알아? 어? 어린 왕자. 어, 알지. 어린 왕자도 보면 있잖아. 그쵸, 그, 그 행성이 그 행성 안에 그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이 있어. 이 책이 동화. 괜히 나왔겠어? 그게 그렇죠. 다 페이크야, 나오겠어. 페이크! 아 이게 아, 때문에 어. 그래서 어린 왕자가 내게 말해서 난 네가 이걸 부으나안 부르나 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아, 어? 야 우리 성인이가 토쿠토쿠가 되네 에이. 성인이는 전국 노래자랑 안 나가? 아유 외계인이 있으면 나갈게요 외계인이 있으면 나간다고? 아무튼 나는 절대! 단연코 절대 안 믿어! 어? 나는 성인이가 제일 안타까워 쟤도 이죠 나이 먹을대로 다 먹어갔는데 아직도 외계인 찾는다고 계속 어? 저 부모님과 속 썩이고 지금 아 빨리 결혼해야 될 텐데 저거 몇 살인데? 14살 너몇 살이야? 성인이 너몇 살이냐고 외계인이세요? 아휴, 저거 어떡하냐고 저거 어? 한숨 밖에 안 나온다고 한숨 밖에 그 나는 외계인을 왜 믿고 싶은 줄 알아? 뭔데? 이 지구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알 거야 어 하지만 그 외계인이 사랑의 눈빛? 이거 한다고 생각해봐 그치. 나는 가서 이걸 다 전파시킬 거거든 그 외계인이랑 한라산 마시고? 그치 그치 아 근데 개, 그치. 가가 또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우리 형도 더디에 미쳤습니다 아, 나는 미쳤다.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 외계인 만나면 은 일단은 운동을 해야 돼 나는 웨이트를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팔 푸시업이라고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일단 사진 찍어야죠 사진 남겨야죠 딴 그, 그, 그 피두백 약간 이런 피두백 아, 피두백 피두백 피두백? 아, 어쨌든 그 이상한 할아버지는 여기 증명해야죠 외계인 있는 사진 아저씨다, 문에 사랑한다 얘기다 얘기하고 그거 제일 좋죠. 신호가 왔나 보군. 본국에서 뭐라니 우리가 지금 외계인으로서 <웃음> 이 지구에 도착을 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들키서는 안 된다라는 본부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받았다. 이다바 티터. 이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인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마늘을 까면서 인간인 척을 해야 된다. 삼 년째 응? 똑같이 마늘을 까고 있어. 아, 약간 외계인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제가 숙제로 다큐를 찍고 있는데 좀 촬영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아든지 얼마든지 얼마지얼거든지얼마예지얼마지 얼마든지 얼마아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마늘왜 까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늘을 까서 돈을 벌어야 한국마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웃음> 까면서 음. 느끼는 거지만, 음. 장점이 있어, 마늘을 깔 때. 마늘을 깔때 장점. 음, 우리가 아직도 고치지 못한 습관들이 있잖아. 음, 그니까 음. 이거를 까다 보면은 그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잊게 해줘서 음. 확실히 마늘 까는 게 좋은 거 같아. 음, 어떤 습관을 아직 잊지 못했나? 음, 나 같은 경우는 말이야. 너 진짜 바보 같다. 네 진심을 얘기하면 배꼽을 눌러야 돼 음... 왜 누른 거야? 아 이게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가 않네 음... 나는... 뭐하 <웃음> 거야? <웃음> 어? 시원한데? 어 나는 아직도 악수는 겨드랑이로 해야 성이 풀리더라고 아... 악수를 겨드랑이로 혹시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우리는... 이거 한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니, 네, 네. 아니니까 저희들만의 그런 시, 한국 전신호 한국 한국 전통 악수법 음. 겨악수 음. 나의 습관은 또 이제 굉장히 놀라거나 이제 당황했을 때 나오는 이런 모션이지 음. 음. 방금 뭐에 놀랐던 거지? <웃음> 이건 저희 외계인 나라에서 저만 했던 그런 습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지요. 페이마마 <웃음> 왔다고 예섭이요. 누구야? 어이구야. 이게 누구야? 어, 안녕하세요. 아유, 손톱 보내. 어, 아니, 안녕하세요. 어, 어, 어 반가워.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유, 오랜만이네. 아아 오랜만이네. 어디, 어디, 어디, 아 아유, 나 걷다가 진짜, 진짜. 두 명이랑 산책 좀 하다가. 네. 아쉴겸 여기 왔지 뭐. 아 아유, 아유, 아유. 아니, 근데 마늘을 왜 까는 거야? 마늘을 왜 까냐고. <웃음> 아니, <웃음> <왜>? 마늘. 아! <웃음> 잠깐만. 너 마늘 좋아해서? 아 너만을. 아 너만을 사랑해 그럼요 너만을 너만을 사랑해 그렇지 그렇지 너만을 사랑해 긴장은 좀 해야겠어 왜왜왜 <웃음> 왜, 왜? 선글라스가 기깔나는데 어이 선글라스 감사합니다. 이거 멋있네 이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뭐야 내가 이렇게 오도, 오가면서 도오 지금 바주쳤지만 네. 이름을 잘 몰라요 아네 <웃음> 이름이 뭐예요? 저는 덩입니다 덩? 쿵쿵너 <웃음> 이름 쿵이라고 쿵입니다. 쿵이 아, 있고? 쿵이도 있고 덩이는 누구야? 덩이도 있어요. 덩이가 누구야? 덩... 제가 덩기덕입니다. 덩기덕쿵 덩기덕. 덩기덕. 덩기덕. 뭐 더러더. 그럼 난뭐 더러더러냐? 더러러러. 더러러러야? 얼러러러. <웃음> 덩기덕쿵 더러러러야. 예, 더러러러. 장구를 처음 봤습니다. 거기서 덩기덕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사우나 옷을 입고 있어 그러게! 내가 왜 아. 이거 옷을 입고, 입고 있나? 나 궁금해가지고 이거 지금 아 그럼 우리끼리 계속 사우나? <웃음> 아 아저씨 <웃음> 재밌네 내가 좀 재밌어 <웃음> 전국 노래 자랑하는 건 알아? 전국 노래 자랑? 어 그게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막 맞아 맞아 전국 노래 자랑 여기서 연대 이번에 전국 노래 자랑을 연다 어 우와 뭐야 얘? 아응왜 이래? 아니 같이 나와야지 어? 장군이형랑 어, 이번에 하는 김에 다 나와 잠깐만 나딱 나, 나 보였어 왜? 노래 잘하게 생겼는데 아이 어? 이 저희 형이 또 노래를 기깔나게 또아 한답시요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요? 야가 노래를 부르고 아. 둘이서 댄스는, 댄스는 하기 싫습니다 약간 뭐저나 어?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너잘 추는 춤 있나? 네 한번 보여줄래? 음, 아 아까는 노래도 부는데 지금은 춤도 부네 아이 아이 아이요 <웃음> 이 어, 어, 어, 어, 잘해 어이준네아유 어, 실력자네 이게 또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유행하는 거야 완전, 이게 닿았습니다. 완전 핫한 춤이에요 요즘 세븐틴, 세븐틴 핫 세븐틴 핫 세븐틴 핫뭐 그, 가수가 뭐누 세븐틴 가수가 핫 가수가 핫 노래 제목이 세븐틴 아 가수가 하시구만 응. 아핫 좋아합니다 되게 잘한 그 친구들 잘하는 것 같아 세븐틴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아, 아무튼 얼른 셋이서 음. 그 전국노래자랑 좀 나갔으면 저 좋겠네 저 진짜 전국노래자랑 할수 있어? 꼭나오고 싶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전국노래자랑 꼭나오고 싶습니다 이 또라이 아니야 이거? 아 제가 악수를 좀 겨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겨루한다고? 아, 아껴 아껴 느낌이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 않아 이 마을 이상이여 나강이 그러니까. 되면은 뭘 할래? 저희, 저희, 아까 춤 어. 추겠습니다. 그지 아니, 아니, 춤만 추면 아쉽지. 응. 어, 내가 노래... 아까 그 어떤 그 트로트 가수한테도 알려준 게 있어. 배우 붙여? 뭔데요? 지금 다들 하나씩 쓰고 있네. 어렵지 않아. 오른손 들어봐봐. 들어봐. 여기 잡아. 그리고 빼면서 다섯 글자만 말하면 돼. 사랑의 눈빛. <웃음>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이요. 어, 하나 둘셋 사랑의, 사랑의 눈빛. 눈빛 이거 한번 하자. 아다 같이 한번 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보자 누가 아. 제일 사랑하는지 사랑스러운 지 자. 잠깐만 잠깐. 원우야. 네. 너도 썼다. 너도 해라. 어, 너도 해라. 너도 같이 하자. 자 여기야 여기, 여기 보고야 여기. 왠지 여기를 봐야 될것 같아. 자, 어. 하나 둘셋 사랑의 <웃음> 눈빛 아유 좋아. 야, 이러면 됐어 합격. 야, 역시 됐어 됐어. 야 우리 철인 이 형이 역시. 아 잠깐만. 쟤 뒤에 누구야? 쟤는 또 누? 성인아, 성인아. 성인아 뭐 하냐? 성인이 또 아, 쟤는 어떤 카메라 예. 좋아? 저분은 누구예요? 저분 누구죠? 성인이 하성인이라고? 아 하성인이라고? 하성인. 그 외계인 어. 그 연구하는 사람들 외계인들 아. 있어. 어. 외, 외계인. 외계인 연구한다고? 외계인 연구. 그래서 딱 알아볼 수가 있어. 어. 이 사람이 외계인이다,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알수 있고 되게 신기한 친구야. 근데 나는 뭐잘 모르겠어.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 아, 외계인. 응. 외계 응. 외계인. 외계인을 음, 어떻게 알지? 이, 외계인을 어떻게 이쪽 알지? 이쪽 약간 외계인 같은데. 어? 뭐? 성윤이가 드디어 미쳐버렸구만. 뭐 하는 친구야 이상한 친구네 이거. 뭐야? 너왜 이렇게 목소리가 어? 떨려? 내가 아는 거는 외계인 악수할 때 약간 좀 이상한 동작, 약간 약간. 어? 어? 이렇게 어? 악수하는 것 같은데? 이거 더러러러한 거 아니야? 아까 악수, 악수했잖아. 악수 결혼했잖아. 외계인 아니에요? 손으로 악수해봐. 못하지,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나 손으로 할수 있어요. 이거 신고해야 돼. 이거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무슨, 거기 전화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돼. 저희는, 저희는 외계인이, 저희는 아니, 아니, 외계인이 아니,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딱 확인을 해보자고. 뭐, 성인아, 어? 성인, 이로 와봐. 성인이 빨리 와봐. 나나 여기 외계인 확인할 수 있는 기계 있어. 기계? 외, 외계인 확인할 수 있는 기계? 이제 외계인 그건... 가까이 가면 이제 소리 지를 거야. 너 어디 이마트 같은 데 다녔지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만든 거야. <웃음> 어디서 반말이야. <웃음> 내가 만든 거야. 아 그래? 네. 네가 만든 거야? 아미 성인이 이거 어쩌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그냥 가까이 성인... 가면 소리 내요. 외계인이면. 가까이... 아니 그래, 너희 그래. 외계인이 아니니까 그거를 외계인이 아닌데 그지 마셔 그거를. 어? 아니 아니 아니면은... 외계인이 아니라니까. 뭐야 그 발연기. 아니. <웃음> 아니면 하면 되잖아, 꾸러기 탐구생활 그렇죠? 좀, 좀 이상한데 꾸러기 탐구생활 하면 되잖아 해봐 아이 그걸 갖다 되면 안 된다 쇼 어? 안 된다 쇼? 어? 안 된다 죠 덤덤 덤덤 덤덤 어? 어? 뭐야? 아니 지금 얘도 반응을 하고 얘도 반응을 하면은 성이나 이게 외계인이라는 증거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 내가 봤을 때그세아저씨 무조건 외계인이야. 행동도 이상하고 너무 이상해. 어, 이 기계는 저는 100% 믿고 있어. 어디 갔지? 일단 행동도 이상하고 기계도 이렇게 증명하니까 아 무조건 외계인이야. 새로운 외빙이잡고 있어요. 아... 두배 아저씨랑 철인 아저씨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저절 시구 저절 시구 이제 어 이걸 진짜 붙여야겠어 포스터를 아 좋은 생각이야 어 아주 좋아 그 알지 우리 그. 단자 형님 단자.. 단자 형님 좋지 우리 a t 최고. <웃음> 아그 양반이 또 노래는 잘 불러. 그분이꼭 이번에 나가셔야 된다고 봐. 아 그렇지. 아, 음. 아 형님. 아유 선생님. 아 형님. 아 n j a Tanja, Tanja, Tanja, Tanja, Tanja, Tanja, Tanja, t a 무술의 끝판왕이야. 아, 응. 또 단자 형님이 또 어.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 있으시지, 있으시지. 아, 그러잖아요, 형님. 그죠? 발살 넘어서도 무술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 없죠, 없죠. 백살 넘어서도 무술 잘하는 사람. 어떻게 좀 배워 줄까? 아유, 가면 그, 무시면 아 형님이 원하면 뭐든 <웃음> 한 번도 난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얘기만 들었단 말이야. 어. 시작해 볼게. 아니, 유, 오, 오, 오, 와, 야, 물안 지금 뭐해 지금? 입이 벌어졌어.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아, 노래자랑? 노래자랑 하는데 가서 노래 잘안 해. 무슨 좀 노래 보여주세요. 여사 있어. 어, 무슨 노래? 한 소절. 스탠드 마이크. 이자하, 이자, 이자해야 하는 마음을 그뭐 이자야 하는 마음으로. 아 이자야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 이자 한다는 마음으로. 이자야 한다는 마음. 고맙다 오늘. <웃음> 어떻게 보는 거지? 모르면서 왜 말을 <웃음> 합시니까? 사랑했지만 알아, 사랑했지만 사랑해지마. 그거 맞아 어우 성명이. 그거 맞죠? 어, 성량이... 그거 맞죠? 이십 대 보지 않아. 나 깜짝 놀랐어. 이제까지 잘 불렀어. 들어본 적이 없는 곡명이었어 사랑했지만 다한 수절 부르니까또 어릴 시절 떠가온 사랑을 생각나네요. 춘순이. <웃음> <웃음> <웃음> 저리나지. 옛날 얘기긴 한데. 난 둘이 같이 있는 모습만 봐도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될수 있나. 원래 둘이 같이 그 춘순이 때문에 서로 못볼걸다 보고 했지. 아 그러면은 노래만 하긴 좀 아쉬워 너무 아쉽지 형님의 능력을 난 보여줘야 된다고 봐 내가 한번 좀 보여주겠어 보여줄 거야? 이거를 내가 백년 동안 수련을 하면서 백년 동안? 귀를 모으는 돌이야 오. 귀를 모은 돌이라고? 이거를 가지면 내가 너를 때릴 수가 없어 어? 귀가 너무 세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때릴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아니, 때릴 때 맞을 절대 맞을 일이 없어 그렇지 이거. 단자 형님이 이걸 이돌을 들고 있으면 아무리 나한테 공격을 해도 내가 맞지 않는다는 거아 그렇지 한번 느껴보겠어 아, 아, 아 제가 들면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형님 자 뭔가 느낌이 왔어 오막 뭐가 기가 막안 느껴지긴 하는데 한번 해봐 여기서 사 봐봐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내가 또 너를 때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거를 있으면 내가 너무 왜못 때린다. <끝> 아니 일부러 안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귀가 있어. 야 원우야. 예? 119에 전화 좀 해라. <웃음> 아니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해 보자. 반대로 해보까 어. 그래 그래 반대. 내가 네가 네가 못 때리는 거 맞지? 당연하지. 장난치지 마라. 나는 형. 정말 진심이야. 이런 거 받아 주다가 오는 거 아니 걸어. 이상한 거. 전화 걸어. 어디를 때릴 거야? <웃음> 아이 그거야 뭐 알아서 피해가는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거까지 저희가 말해드릴 수 없죠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 합니다 어, 어. 또 일부러 오러는거 제... 아니야? 여기 아유. 귀요미가 있어 귀요미가 있다? 장난치지 마세요 형님 <웃음> 아 이거 뭐다 맞잖아요 여기 담았네 담았네 그돌 돌팔이야 그거 몇단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 정도는 그냥 손날로 부시지 않아? 이거? 맞다 형님이 수박을 손으로 깨부시지 손날 힘이 장난이 아니셔 음. <웃음> 또 해보면 할 수가 있지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들 거야? 아 어, 제가 들어드리죠 확실 들, 그럼... 들을 거야? 그럼요 문제 있어요? 일단 이거를 깨기 전에 한번 몸풀기 한번 해봐야겠다. 아이, 아, 스태프분들 어, 고생 써. 많이 시키네,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들어봐 봐. 오케이, 오케이. 언니. 오케이. 간다. 오, 오. 뭐? 오! 어? 뭐야? 잠깐만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으아 사랑해지. 깐 사랑해 사랑해 잠깐만 이시 이거 이거 사랑해 해이지뭐 아. 이거 전국노래자랑이 아니라 이거 <웃음>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 이거 때 신고해야 돼 이거 <웃음> 와 아유 이겨 <이게> 맛있다 진짜님? <웃음> 진짜님? <웃음> 정말 어릴 때한 6살쯤 시수로 한번 깨져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 깨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불지 않고 끌수 있다는 거잖아 응. 해볼게요 안 되는데요, 형님. 사짜냄새 슬슬 나는데 이게 진짜 진짜 유단자인데. 한번더해 봅시다. 형 진짜 이것까지 성공하면 이건 진짜 리얼. 이거 실패해야 되는 거 아니 원래? 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정말 <웃음>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볼게. 뭐 그냥 대충 축축하면 되는 거 같은데. 그래, 뭐... 아니야, 두 배라. 뭐... 네가 한번 해봐라. 무슨 일이지? 뭐야? <웃음> 샀잖아. 두 번만에 나 한. 나한 번, 한 번에 자. 내가 느낌이 있는 거거든. 철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철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춘순이를 사랑했지만. 사랑했지만이나 준비해 그거 그래 그래 사랑했지만은 준비해 주세요 형님 키두키 키 정도는 낮춰야겠어 형안 사랑해 지시고안아랑해주 갈게요 형아 갈게 형님 그래도 좀주시 와야 되는 거 알지? 았어해주시해 하지 마아고안사고사사 조 노현 씨 파이 자 짜라 짜라 짜라 짜자자자자자자 다. 파이. <Five>. <에이>. 짜자자자자자자짜자자에 다. 자 오. 짜자자자자자자짜자자자 아님아님아님아냐고아괜아아요아찮아요아윤 아님? 아님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오 아니, 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잘 지냈어. 너무 오랜만이야. 지연중, 지니 아니, 중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화음? 음. 아 두근데? 어, 좋은 데 좋아 봐. 누가 하이야? 또다화 또 다른 화음 오케이 y e s 짜자라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짜짜라짜어 너무 잘해 어, 좋, 어때? 어때? 어때? 좋아? 어때? 어때? 좋아?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나는 후자 나는 어, 나도 후자 후자? 아 앉지 그래 어, 아이, 안어 그, 앉아 앉아 왜또 어. 왓? 아니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가 어떤가 어쨌든 아. 우리 마을에서 전국 노래 자랑이 열리는 거잖아 그좀 그 단합을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도 좀 단합을 해야. 아우단. 그럼 어, 우리도 단을 콩 해야? 콩 단합을 해야 그럼 외계인 친구가 할거 어, 어, 어, 어, 어, 어, 외계인. 누구? 아, 아, 외계인 친구어 안녕하세요. 저 외계인이에요. 안녕하세요. 반영 환영. 쟤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아이 또 왔네. 어또 왔어. 인사 한번해 나니은. 아 네. 나니은 나니. 잘지? 잘 잘지? 나니지. 잘지. 잘지. 또반가운 나니은 잘지. 어 나니. 나니은 잘지. 다들 너무 좋아. 어 아, 노잼 아니야 노잼 노잼 노잼 <웃음> <노 잼. 웃음> 아 우리 소개를 좀 시켜줘야 돼 소개 어. 두 배가 여기는 동생 여기는 윤씨고 홍씨야. 네. 어. 근데 말이좀 짧어. 그래서 조금 알아서 들어야 되는 게 귀. 뭐라 <웃음> 내가 봤을 때 귀, 귀. 너네들보다 귀. 더 외계인 같은 놈들이야. 괜찮아. 아 오. 여기는 그. 어. 우리 동네 과학자야. 음, 아 박사, 어, 박사. 외계인 박사. 어. 외계인 어 외계인 어. 박사야. 편스에 어, 뭐뭐 드시나요? 사랑해. 아, 아, 외계인 편스에 뭐? 아니 사람이 말고 뭐 드시는? 드신... 너 먹어요 너. 혹시 외계인이세요? 믿으세요. 응. 아 믿으세요? 믿믿 외계인 아니에요? No. 나, 나도 얘네 외계인 같은데. 음. 밥 먹었어? 외계인 믿으세요? <웃음> 이런 애들을 그 오늘 사실... 철인일이 <웃음> 우리가 며칠 동안. <웃음> <웃음> 며칠 동안 이런 애들을 만나면서 어외국 아, 같은데 자리 앉아 아, 어 좋아 안 좋아 앉아 앉아 근데 앉을 수는 있나 오안안어 <웃음> 디... 아, 뭐야 뭐야 이분이 이분 잡았어 단자형님야왜 잘하냐 근데 잘한다 왜잘장님오오오 아, 오자 많은 사람 왜 잘해 기아이자 이분이야 말로 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을 최고령 백세 아 유단자 형님이시오. 아 단자 형님 박세! 백세 맨손으로 수박을 깼어. 아 그, 이외진 뭐, 멋 멋있. 멋있다고 음, 멋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단자형님이 아. 굉장히 능력자요 호박을 어. 한 손으로 빼고 아, 여러분 안녕 하세요. 아 있어야지. 아 왔어. 아이가만이야아 너무 아유, 보고 아유, 싶었잖아. 아, 계속 연습하고있었어니다자즐호씨 예, 즐호입니다아호씨아반 소개 아다 소개 아우 소개 좀 아니, 하자고. 아우 소개 좀 하자고. 아미 소개 좀하고아은 말만 하지말고 무명 가수 조을호고조호고 합니다 무명 가수고 조을호? 네, 조을호입니다 어. 원래 트로트 가수는 끝자 끝, 끝 이름이 호로 끝나야 잘 된다고 하는 게 있잖아. 어. 어. 저친 누. 어? 저친 누. 예인입니다. 연 예인입니다. 그래. 아. 매니저요. 매니저. 예. 매니저요. 예. 반천 백. 아, 가 어, 처음 뱉. 처음 배서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 어. 네. 멋 멋있다고 합니다. 아. <웃음> 저요. 우아자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오늘 개최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모인 이유가 단합을 위해서 그렇지 단합. 그렇지. 우리가 어. 트로트 가수도 있고 네. 우리 외계인 친구도 있고 박사 형님 우리 동네 주민 <웃음> 두배기까지 있으니까 매니저도 있습니다 아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어그래그래 그래. 우리 동네들 무시해요 아, 원우 때문면안 되지 원우야 네.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게 원우 때문이야 원우 학생이 아, 제일 맞아. 고생했어요 원우 박수 박한 번만 해주세 <웃음> 아 오늘 잘했으니까 용돈 좀 줘야겠다 <웃음> 아. 아유 내믿어요내믿어요 얼마 줄거만줄게 얼마 줄 거야? 일단 두 장만 줄게 아 나도 이거 줄게 <웃음> 힘이 주는 거 아니야? 요조봐 아니 우리는 그 어디 가서 무시 당하면 안 돼요 어. 우리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나는 있어요 그 자부심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구호를 만들자 구호가 정말 그래. 중요하죠 어. 자 구호 맘대로 한번 다 받아볼게요 저분이 거 키... 어떨까요? 오! 저, 저, 우리 그 우리 아까 우리 우리 아 제가 이제 무대에 설때 시그니처 구호를 만들어주셨나요? 어. 사랑의 눈빛을 다 같이 아! 어. 사랑의 눈빛 아까 했던 어. 거 사랑의 눈빛. 그러니까 우리 외계인 친구한아 어, 저희도 파이... 했거든요 아, 저희 외계인들이에요? 아, 아 여기 어, 어. 저희 저희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웃음> 내가 여기 우리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만 알려줄게 네 우와 진짜. 굉장히 뭐랄까 <웃음> 어렵지 않아요? 와 <우와. 웃음> 간단해 아네 좋아요 자, 오른손 다 들어봐봐 네 그렇지 여기서 뭘 쓰고 있거나 안 쓰고 있어도 눈 가까이 여기 대봐봐요 네. 네 좋아요 자, 여기서 벗으면서 딱 다섯 글자만 뱉으면 돼요 원샷 체크, 요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사랑, 사랑의 눈빛 어렵지 사랑의... 않아요 하나, <웃음> 둘, 셋 사랑의, 사랑의, 사랑의 눈빛 눈. 사랑의 아, 눈빛 아유, 됐어 아 잠시만, 나는 너무 만족해 사눈 이것까지 아, 눈. 줄여? 자눈아 이걸 줄이면 안돼 줄이면 사비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옛날처럼 그냥 욕한 마디 해줘 그냥 아이고 욕해 한 번만 나가든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삐 되는 거야 이게. 성님이 자꾸 나를 화나게. 아니. <웃음> 아, 어쨌든 미안하고. 아주 아, 아 그냥 성이 시원하시고만 해. 야. 이게 내가 잠깐 열이 올랐어요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또 그걸 못 잡아. 이순이 지켜줘야. 이쯤되면 무섭다자한번다 같이 다시 한번 하는 거야. <웃음> 어? 자 음. 하나 둘셋 사랑의 눈빛. <웃음> 아유 아, 그 좋아. 됐어, 됐어. 이 정도인데 이제 이것만한게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아아 원우야.